어머니가 차를 타고 또 오늘은 또 어디를 가느냐? 저번에 그 카타나 바이크 런칭 행사했던 어 거기를 이제 또왜 가냐? 오늘 제가 그쪽에서 이제 그조이날어 게스트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올해 초에 그 유튜브를 시작했나? 근데 두 달도 안 돼서 10만이 넘었어요. 지금은 12만이 넘는 것 같고, 13만? 넘는 것 같고,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새내기 유튜버에게는 아주 신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죠. 신과 같은. 유튜버에서 구독자가 많으면 형 아닌가? 저한테 나오는 게스트는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어, 제가 어, 그 친구의 게스트가 맞겠네요. 그쪽을 소개를 좀 같이 하려고 해요 운동 얘기도 좀 하고 어, 이렇게 할 거라 어? 어? 어? 어? 나 찍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아 야생 TV 야생입니다. 어, 경진형 <웃음> 아니에요. <형님>. 경진형. <웃음> 어또 여기서 굉장 많은. 네아 모세 알겠어. 아 진짜요? 구독자 많은 형이라고. <웃음> <웃음> 제가 이제 또 이제 그 보디빌딩 레전드 형님을 또 만났으니까는 또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때 저보다도 사실 저도 알긴 알아요. 근데 하지만 알고 있지만. 진짜 이게 전문 지식을 가지신 이제 그 실제 현역 보디빌딩을 하셨으니까는 뭔가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식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그냥 가장 무난할까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선수들을 많이 가르치긴 하지만 네네네. 일반인들도 가르친다 말이야. 네네네.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내가 가장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힘들게 다이어트하면 포기해. 음 맞아요. 안 한단 맞아, 말이야. 막 어.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만 먹고 이렇게 하면은 트레이너들 중에서도 막 그렇게 시키는 사람들 있는데 그 지네도 힘들거든요. 지도 힘들어서 결 계속 시키면 힘들답 이게 정답이야진짜 아, 진짜, 어. 그리고 그 상태 못 먹은 상태에서 스쿼트 시켜봐. 잘못되는 거예요. 안 네, 나와. 네. 힘드니까. 근데 음.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반 음식을 이 사람들이 먹는 거에서 <웃음> 그 칼로리만 좀 적을 적게 먹을 수 있는 칼로리의 양념이 된걸 먹으라고 해주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과식이나 네네네. 이런 건안 좋으니까 그런 걸좀 줄이고 그 다음에 식사 패턴만 좀 하면은 네네네. 그게 다이어트가 기본적으로 많이 돼그 아. 그러니까 피자를 먹고 싶어 네네. 나는 못 먹게 안해한 조각만 아. 먹으라고 하지 한 조각만 어, 진짜 어. 이런 분들 은 어. 없어요 제가 을 먹고 <웃음> 대신 먹었잖아 네. 칼로리가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고구마 이만큼 먹는 거 보다 그러면 대신 운동을 좀더 하거나 그나마 음, 다이어트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일단 칼로리를 그치. 오버하지 않게 먹는 거. 음. 그러면 선수분들은 음. 이게 고구마, 특히 저희 나라 좀 심한 것 같아요. 고구마로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나도 그래. 형도 그래요? <웃음> 왜 고구마로 쌀밥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음. 있지 않아요? 어, 어, 이게 진짜 궁금하지. 야, 이게, 구, 어, 그치. 그러니까 궁금하지. 왜? 아, 저는 고구마를 사실 안 먹거든요. 왜냐면 당이 많아서 저는 사실. 음. 나는 고구마가 맛있어서 아~ 궁금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음. 근데 이게 또 살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사실 뭐~ 프리랜서로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살찌고 싶어 하는데 저는 살이 안 쪄요 막 이래요 더 근데 힘들지. 안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 근데 어 살이 찌고 싶은 사람한테 네네네. 먹어라 먹어라 하잖아 네네네. 그건 당연한 거거든 그거 찌거든 근데 이제 왜못 먹어. 못 먹겠어 왜? 위가 작아서 그런 그, 습관이 잖아서 그러니까 위도 네. 작고 이 장에 대한 이활이 이 대사 능력이 적단 말이야. 네네네 그러면 이장 활동이 좋은 운동들이나 그니까 어 그거를 좋아지게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먹어요. 드세요. 해야지. 그게 흡수도 되고 소화도 되고 살로 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아뭐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뭐 갖다 쳐 놓기만 하면 안 되지. 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음. 다른 선생님들은 뭐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는 건 아니지만 음. 그래서짜 아구창 수십은 없더라고요. 진짜 이게 무슨 아니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 계속 먹으러간다고그 그... 그...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야 진짜. 다 똥으로 나와. 그리고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저도. 이게 저도 이게 구독자분들한테 말씀 드렸지만 음. 벌크를 할때 예를 들어서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체중이 오르고 지방이 올라가잖아요. 음. 그거 대비해서 무조건 근육량이 오르나요 형님? 어 살이 찌면은 네. 어, 그 살이 지방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수분이잖아 수분 네네네. 수분이고 인바디가 수분 측정이 돼가지고 살이 근육량이 더 나오긴 하는데 네네. 나는 나도 돼지 같이 쪄본 적도 있어. 아, 20% 이상까지 어... 해가지고 돼지 같이 쪄본 적도 있고. 일년 내내 시즌 식단을 한 적도 있고. 네네. 보통 여러분들이 했던 거, 경진이가 했던 걸 내가 아마 다 해봤을 거야. 음, 뭐, 닭가슴살 만두도 해먹어보고. 네 어, 근데 <웃음> 어다 필요 없고. 내가 뭐 해결할지. 그 그러니까 체중을 이제 어. 그 벌크를 했을 때 어. 체중을 유지를 어느 정도를 해야 되나? 어. 어. 네. 나는 그러니까 해보니까 네네. 15% 이하도 벌크업 할수 있어. 어. 체지방률 15%, 13%, 15% 정도 난 유지를 하거든. 15% 안 넘어. 네 어, 근데 그 정도면 충분하게 벌크업이 돼. 아... 정말 더 듣고 싶은데 제가 이거는 이 형님이 이제, 어디, 이제 어디서 어디 피티샵 하셨나요? 아, 서울... 강남 뱅뱅 사거리 어. 뱅뱅 사거리 아, 뱅뱅 사거리 거기 있어 아. 전설이 아. 거기서 이제 피티샵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 이 형님한테 가서 진짜 전문적인 운동 근육을 먹이는 운동이나 이런 거를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은 제가 한번 형님 찾아뵙고 영상을 한번 또 남겨보겠습니다 아 너무, 홈, 아, 감사합니다. 어, 너무 야,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면은 아마 물이다 나게 해가지고 <웃음>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나올 거야. <웃음> 진짜로 형, 지금 강력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아, 화이팅 있게.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구나. 라이프를 즐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야생마TV 야생였습니다 아, 야생마 야생마 아, 호모니TV의 아, 아, <웃음> 홍준형이었습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형님. <웃음> 예.